요한 포대미식을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이 노루발 부분 바닥에다가 박음질 될 어, 포대를 밀어 놓고 재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노루발 아래로 포대가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재봉을 밀어 닫으면서 하시면 되고요 다 박음질 되고 나서는 이 실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뒷 부분에서 커팅할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커팅은 이 제봉틀을 조금 돌리면 자동으로 칼이 움직이면서 커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무게는 5.7kg 정도 나갑니다. 자, 속도를 빠르면 이 정도로 빨리 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실은 뒷 부분에 걸리게 되어 있고요. 이호를 끼우는 순서는 윗부분에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걸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